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플루토스 강사 엑시아입니다 오늘도 오전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빨리빨리 할게요. 큰 변화는 없고, 어... 어제 조금 내려가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꼬리 달리고 있습니다. 일봉이. 일봉이 꼬리를 달고 있다. 지금 요거는 알고 계시죠? 요 범위는 요큰 음봉, 요 범위고... 어, 어제, 어제 오전에 제가 한 9,400 정도 주목해야 됩니다. 9,440 정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그, 그 가격쯤에서 반대이 좀 나왔었네. 그리고 지금 당장 보면 이 가격 범위의 중심은 계속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185, 만 185달러. 부선이거든요. 이제 지지 저항이 이제 바뀌는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4시간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런 게 이제 저항이죠. 저항이 지금 좀 대략 이렇게 구간 영역으로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만700한50 정도에서 만800한50 달러 정도 한100 달러 인근 보면은 차트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딱한개한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차트가 이제 추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 추세가 진행될 때자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계속 낮추면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똑같은 고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어 물음표 한번 뜨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되다가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똑같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때는 아 옆으로 갈수 있나?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나?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나? 아니면은 그냥 밑으로 깨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다시 진행되는 거겠죠? 그 일례로 어 제가 이제 브리핑에 올려드렸던 게 이게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여기 그렇네요. A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 똑같아지네? 올라가려고 자꾸 하네? 그럼 옆으로 간,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운 트렌드에서 사이드웨이 옆으로 갔다가 그러면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박스 박스 상태에서 얘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제 방향 정하는 거였다 이거죠 지금 방향을 위로 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A다 좀잘 보세요 그러다 참 보시라고 위로 올라가면 이전에 이 하락 트렌드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니까 최소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내려가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게 이오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오스가 이오스가 보면 똑같은 거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야. 이렇게 이오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 이렇게 올라가면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어서는 어떻게 됐나요? 뿅! 하고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뿅! 하고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된다, 이건? 지지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내려오더라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지, 여기서 계속 내려왔던 것처럼 옆으로 갔다가 계속 가는지,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좀, 지표도 이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과매도, 과, 매수 상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스이웃스 얘기 잠깐 했고. 지금도 비트코인도 보면은, 여기도, 여기도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도. 얘가 이렇게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아, 이쯤에서 끝나고서 이렇게 내려갔으 계속 내려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기서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것도 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옆으로 가고 있는데 고점이라 고점도 살짝 살짝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는 이렇게 하, 약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이런 채널을 계속 타고 내려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만 잘라서 놓고 보면 이게 옆으로 가면서 이 채널을 뚫고 갈 것인지 이 관점이다 이겁니다 그렇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 차트를 그때 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예측하려고 하면 자꾸 힘들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좀 관찰, 관찰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는 관찰이다, 관찰.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하지만, 그게, 어, 한 시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아니, 시간 차트네. 한 시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여전히, 한 시간 차트 여기서부터는 21일, 내려가던 그 단기 추세는 여전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이 <웃음> 이 녀석이 9,840 달러 그리고 예측점 고점 제가 표시해 놨죠. 9,897이니까 약 9,900 정도 되겠네. 9.9k 잠깐 올라갔던 여기 여기 가격들 옆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계속 이렇게 팔았던 가격.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잠깐 올랐었죠? 그렇죠? 그렇다가 깨졌으니까, 깨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해서 지금 폼 잡고 있어요. 폼 잡고 있어요. 여기랑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깨고,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못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올라왔어. 이게 좀덜 내려왔어요. 더,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좀, 조금 더 빠졌어야 돼 근데 안 내려왔죠 조금 더 여기 한 9400에서 9340달러까지 더 빠져, 빠져서 이렇게 그래야지 계속 이런 흐름을 유지하는 거일 텐데 그러니까 지 다시 말해서 덜 내려왔다 매세가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되, 되겠죠 이게 이 볼륨 자체가 다른 거래소에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음봉은 되게 큰데 음봉의 크기에 비해서 볼륨이 많이 안 나온 볼륨 그 음봉이더라고요. 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넘은 거죠. 넘어갔어. 넘어가는지 오늘은 좀볼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 넘어가는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여기선 만 계속 얘기했던 만백8 5 달러 1차 등으로 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아, 4 시간 차트 정도 보자. 이거는 뭐야? 12시간 차트. 12시간 차트. 에 4시간 차트. 어디갔어? 여기. 4시간 차트 보면.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다음 캔들 생기면 좀 이렇게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는 21일 지수이동평균선입니다. EMA. 지수이동평균선은 현재 4시간 차트 기준에서는, 어... 만 달러 정도 있네요. 만2 0 달러 정도. 요거 요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고, 다음에 여기지 여기서 저항 받고,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 받으면 그럼 뭐야? 여기랑 똑같은 그림인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채널 상단 여기 고점을 넘어서, 그 여기 여기 넘어가면 넘어가면 중요한 만7 6 0 달러인 근만0 0 달러 사이. 사이 정도까지 1차적으로볼것 같고 넘어가게 되면 이 동일한 길이만큼 이렇게 진행되는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운 지금 새벽에 이 양봉 한 시간 차트에서 이 양봉 이 양봉이 상황을 좀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저항도 저항도 받아 이렇게 저항도 받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지금 중요한 체크 포인트 같아요. 현재는 그리고 어, 빨리빨리. 이거는 30분봉에서는 명확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도 저항도 계속 받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음, 15분 차트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안 내려오고 요러다가 요렇게 안 내려오다가 요, 요기선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뿅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플래그 패턴 단기 15분 차트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보고 아마 어, 롱으로 롱으로 지나 롱으로 좀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요 가격 넘어가면 만약에 마진한다고 하면 좀 참고를 해보시고, 바, 바로, 안으로 깨지면 바로 선절 쳐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는. 어, 비트코인은 이 정도만 봅시다. 비트코인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이거지. 사실. 응? 이거 도미넌스인데, 아니, 왜, 왜, 이거 왜안 돼? 비트코인 트레이딩비에서 제공하는 알트코,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4시간 차트입니다. 여기 결국에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고 돌파됐어요. 박수, 짝짝짝짝. 일단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됐어. 그렇죠? 어, 그래서 어, 패턴 목표 여기랑 지금 현재는 67%를 이탈을 해서 6 7 67점, 67점? 14, 14% 정도인데, 트레이딩뷰 계산, 계산, 계산 차트에서 코인베이, 코인마켓캡이나, 뭐 다른 데서는 좀, 값은 다릅니다.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 7 4 2의 목선을 돌파했고, 지금 현재는 67.14%다. 라는 거고, 그 다음은 뭐, 정확하죠? 다음은, 요 길이에 61.8% 정도인, 50, 50 6 정도? 아니, 66% 정도, 66%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지선. 그러면은, 어, 요거 보면요. 이게 이제 알, 요거는 알트. 비트코인 제한, 알트코인 시, 가총액차트예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아, 야.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뭐, 가 문제야? 잘 되던 게, 안 되고 있어. 색깔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내려갈 때이 아, 정도 내려갈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이거 며칠인지 한번 보자 보습 아, 라벨은 짝 하면 며칠이지 이틀 <웃음> 이틀밖에, 안, 이틀바, 이틀밖에 안 움직였다고? 요거 이틀이에요 이틀 열, 12개 4시간 차트니까. 이틀 동안, 도미노스가 많이 내렸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내렸지. 머 이게,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이제 머리인데, 머리에서, 어, 목선까지 가는 동안,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16% 올랐습니다. 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 16% 이상 오른 녀석도 있고, 뭐더 오른 거, 뭐 내려간 거 이렇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알트코인이, 어, 네, 정형님. 근데 좀못 잡습니다. <웃음>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16%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요 때는 좀 별로 안 좋았고, 당연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요, 요 때가 8% 올랐었습니다. 이만큼 내려갈 때.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또이렇게 올랐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연식가 총의 요 차트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 저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저항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 바닥에서부터 약 12% 올라갈 수 있는지, 12%는 올라갈 수 있는지 현재 뭐 그런 거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런 트렌드 추세도 있어요 추세 알트코인 여기 추세요아이 도미넌스 추세 추세도 다 깨졌고. 조금 내려가는 거에 지금 좀 초점이 좀 맞춰지죠? 차트 자체가. 비트코인이 한 70% 정도까지 신장을 장악했다가, 아, 알트코인으로 좀 분산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볼수 있는데, 알트코인 차트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 줬다가, 반등 줬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풀백, 풀백,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떨어졌다가, 풀백 했으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는, 점유율이 빠지는, 그럼 그때부터 럼그 이렇게 상승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만약에 매매한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이런 데서 사는 게 바닥에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인 1차 일차 1차 청산을 하더라도 좀 여길 깨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 반등했던 지금 바닥, 직전 전점을 깨지 않는다면 바닥 이탈 전까지는 홀딩도 아마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홀딩도 시간을 길게 보고 그래서 분산, 분산해서 만약 계획을 한다면 분산해서 내가 차트 괜찮고 관심 갖고 있는 코인들 몇 군데 비슷한 차트들 분산해서 들어가면 어느 녀석은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어느 녀석은 좀 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지. 기간으로 보면 은 대략 한, 한 9월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9월까지는. 한달 정도는, 최소 한 달은, 지금 7월도 거의 다 끝났네, 벌써. 5일밖에 안 남았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알토코인 시가총액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 뚫고 갈지. 근데 지금 저는 뚫고 갈것 같아요. 뚫고 갈것 같아. 시가총액 여기 아까 저항 이게 12% 정도였잖아요 이게 12% 여기서부터 12%인가 재보자 아, 이게 12% 거야 그렇지 이게 12%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은 뭐 밑쪽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얘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넘고 됐잖아요 저점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행한 채널도 만들어질 거고 이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나면 평행채널, 그다음에 다시 조정, 그렇 그런 다음에 이렇게 채널을 돌파해서 가서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근데 해서 이런 이런데도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종목들이 비슷해. 대표적으로 보면 어, 아까 전에 봤던 에이다도 그렇고요. 에이다도 그렇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에이다도 지금 넘고 있네요.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넘고 있어. 에이다도 넘고 있고 어, 어, 라이트코인도 괜찮아요. 라이트코인도 괜찮더라고. 반감기 됐나? 내일 모레인가? 언제죠? 반감기가 여기선 넘어가지고선, 즉각, 직각, 즉각적으로 빠지고지 않고 있죠? 그럼 이렇게 지지받으면 또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라이트코인도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뭐, 이어스는 뭐, 이미 조금 제일 먼저 반응이 좀 나왔고, 리플도 괜찮고, 다괜찮아 메이저들도 괜찮고, 알트 그냥, 작은 알트들도 괜찮고, 차트들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나눠서 들어가세요, 나눠서. 좀 오르려고 하는 녀석들 직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도전했다가 잠깐 조정 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녀석들 추세 벗어나가지고 있는 애들 아니면 이렇게 수렴 중에 수렴을 벗어나서 이렇게 수렴 위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것도 봤거든요 링크 링크 이런 애들 근데 이게 이제 어... 링크는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잖아요 지지선까지 온다고 하면 여기서 빠지면, 한 10% 정도? 근데 이게 지금 패턴으로는 이게 디센딩 트라앵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공유를 해 마라. 하다가 괜히, 여기 아직 추세도 못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만 말았, 보고 말았는데, 이런 선 그려놓고, 제 말이 너무 빠른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선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목표는 여기, 여기,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접 고점 넘어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너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은 사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토인 차트들이? 다 비슷해 리스크는 좀 내려오길 바랬는데 안 내려오거든 그냥 가네 룬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조금 별로다 그죠? 이렇게 펌핑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거는 이렇게 될지는 몰라 이게 될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그래. 의도적으로 올린 건데 그죠? 이렇게 하고, 올린 거래도 이런 거 빼고, 이런 거는 말고, 아, 좀, 볼륨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애들 위주로요. 네오, 뭐 이런 애들 지금 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트들이. 그죠? 저점을 높이고, 동일 고점까지도 올라가면, 조정을 주더라도,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추세에서 수도 있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더 내려올 때 이런 트렌드 그려놓고 트렌드에서 저, 접근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한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 아 이거 배경 <웃음> 이게 배경이지 아니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알트코인들을 주목한다 비트코인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을 주목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봐서 지금이 7월인데, 7월, 8월, 어뭐 많아. 8월, 8월 중에는 일단은 알트코인을 본다. 비트코인은 약간 약세. 약세나 횡보. 약세나 횡보. 그리고 9월 중에는 비트코인이 뭐 상승. 알트코인은 뭐 숨을 죽였다가. 숨을 죽였다가. 어. 다 이제 내부, 내부적으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콩콩, 콩콩이 이야기한 것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 아,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어? 이거 사람들이 어그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했었거든요. 2주 정도 뒤에부터는 알트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 줄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 근데 그래도 우리 우리 의견이니까 우리 팀의 의견이니까 유튜브에 올리자.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것도.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 또 그러면 음, 파이팅. 좋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구독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침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끌게요.